메타스코어 91점, 발매 첫주만에 판매량 300만장 돌파 캡콤은 그렇게 파죽치세와 같은 기세로 개껌에서 갓콤으로 회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저에게 있어 바이오와자드 시리즈의 부활은 매우 감매롭지 않을 수 없는데요. 1990년대 좀비한테 처맞아가며 울면서 게임을 클리어했던 소년은 이제 캡케묵은 아저씨가 되어 소년 시절의 맞은 빚을 고스란히 리메이크해서 되갚아주게 됩니다. 오늘은 바이오아자드 리메이크만 10번을 때려부수고 나서야 드디어 현자타임이 온 기념으로 책을 읽는 듯 잔잔하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오아자드가 세상 최초로 출시되던 그때 그 시절 좀비를 피해다니느라 정신 없다기보다 이 집을 산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졸부였을까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고 산속에 틀어박혀서 복덕방 아저씨도 올라오기를 포기한 집한 채에 애완동물 제대로 하나 못 키워서 지나가는 뱀 하나 주워놨더니 사랑방송님과 어머니처럼 다락방에 틀어박혀 나올 생각을 안했던 그때 그바이오하자드 원. 지금은 레지던트 이블이라는 미국 타이틀이 더 익숙하겠지만 올드 유저에게 있어 바이오하자드라는 명칭은 매우 익숙한 타이틀이죠 출시부터 많은 이슈를 남기며 지금까지 개보를 읽고 있는 바이오하자드 시리즈의 최초 타이틀인 바이오하자드원의 감동시러 아... 아니... 우리가 몰랐던 10가지 사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죠? 산속에 틀어박혀 있는 집 문이 열리는 로딩 화면 보는 사람마저 오싹하다 못해 사람 열불터지게 만드는 브금 지금 보시는 게임은 1989년 닌텐도 페미콤으로 출시한 RPG 게임인 스윗 홈이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동명의 영화를 원작으로 제작된 게임으로서 숲속에 옵싹할 정도로 득실거리는 크리처들로 가득 찬 공간에 갇혀있다는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인벤풀로 채울 수 있는 RPG 장르에도 불구하고 아이템은 매우 한정되어 있고 인벤토리는 제한적이었으며 수많은 유다이양의 만남을 뿌리치고 질릴 때까지 살아남아 많은 사람들에게 삶에 희망을 주었던 다크솔과는 반대로 캐릭터가 사망하면 다시는 돌릴 수 없었던 다키스트 던전 같은 시스템이었죠 들어만 봐도 어렴풋이 바이오하자드가 생각날 정도의 유사한 시스템으로 실제 모델 또한 바이오하자드1 기획시에 많은 참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초기에 미카미 신지와 그의 팀은 바이오하자드1 기획 당시 존 카맥의 둠이라는 게임에서 영감을 받아 1인칭 슈팅 게임으로 기획될 뻔했는데요 그때 당시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콘솔의 능력을 반영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한된 아이디어였는데 다행히도 1인칭 프로토타입을 설계해보고 바로 관 뚜껑에 못을 박았다고 하네요 왠지 제가 있으면 개빡차서 꺼버렸을 거예요 바이오아자드의 트레이드 마크인 좀비가 없는 바이오아자드는 치맥에 치킨이 빠지고 삼소에 삼겹살이 빠지는 듯이 없으면 안될기리 남을 앙상블인데요 원래는 유령의 집을 구성하여 실제로 좀비가 아닌 유령을 출몰시킬 예정이었는데요 미카미 신지는 생생한 서바이벌 게임이면 유령보다 땅 위를 걷는 크리처가 더 생동감이 넘친다는 이유로 유령이라는 기획을 과감히 삭제시키고 조지 로메로 감독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는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 최종적으로 좀비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 컨셉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승되어 이어지고 있는데 대신 길가다 걸리면 두 배로 빡치는 기분도 같이 건네주셨네요 크리스, 질, 메리, 레베카는 바이오하자드에 없어서는 안될 주조연들이죠 여기서 바이오아자드1의 베리와 레베카는 많은 팬들이 사랑하는 조연으로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초기 바이오아자드 주조연 캐릭터 구성 당시 베리와 레베카를 대신해 듀이라는 캐릭터와 겔처라는 캐릭터가 기획되었었는데요 듀이는 에디 머피에서 설정을 따와 흑인으로 그리고 겔처는 갑자기 사이보그라는 생뚱맞은 설정으로 나오게 되는데 잘 나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생뚱맞은 설정을 제안한 바이오하자드 팀은 결국 욕을 처먹고 나서야 캐릭터를 수정하게 됩니다 당시 바이오하자드1의 사운드 트랙을 만들었다는 사무라고치 마모루는 귀머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신동으로 불렸으며 청각장애인으로 공연기획사 언론에 대대적인 주목을 받았는데요 듀얼쇼크 버전의 바이오하자드1의 음향을 맡게 되면서 바이오하자드만의 공포적인 분위기와 완벽한 조화를 이끌어 일본의 베토벤인이라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2014년 2월 5일 바이오하자드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작곡한 작품은 사실 대필 작가에 의해 쓰여졌으며 심지어 청각장애인조차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대국민 사기를 넘어 전 세계 게임 유저에게까지 사기를 친 사기꾼이라는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 사기꾼 새끼를 대시나요 바이오하자드1의 실제 작곡가인 미이 가키 타카시에게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게임에 회자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협동 시스템의 시초는 바이오하자드1이 될 뻔했는데요 초기 기획 당시 두 명의 플레이어가 서로 다른 캐릭터로 협동하여 나아가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지만 하드웨어의 한계로 인해 결국 취소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바이오하자드2를 포함해 많은 바이오하자드 게임에 협동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고 결국 바이오아자드5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협동 시스템의 꿈을 실현시킵니다. 다양한 책상과 서랍에서 발견되는 누군가가 남긴 노트나 일지는 그때의 상황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고 퍼즐처럼 조각난 스토리라인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지니며 탐험의 요소를 느끼게 해주는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사실 이 뒷이야기는 좀더 섬뜩한 방식으로 전달될 예정이었습니다. 캡콤의 초기 기획은 모든 벽에 피로 물든 메시지를 가득 채워 조금 더 사실적인 상황을 재현하려고 했었는데요 플레이스테이션의 한계상 벽을 가득 채워도 텍스처 이미지가 뭉개지는 탓에 어쩔 수 없이 구현하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아 물론 딱한 군데는 빼고요 지금까지 많은 바이오하자드 시리즈 가 휴대용 게임으로 출시된 전례가 있었는데요 바이오하자드 1도 이런 악마의 욕에 빠질 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게임보이 컬러 버전 바이오하자드 인데요 바이오하자드 성공으로 인해 두뇌까지 탐욕으로 꽉찬 악마같은 캡콤에 의해 닌텐도 게임보이 컬러 이식이라는 아슬아슬하게 살얼음판 위를 걷는 미친 프로젝트를 진행중이었지만 다행히도 그나마 제정신을 가진 캡콤 임원진의 취소결정으로 집나간 캡콤의 인간성을 되찾게 됩니다 바이오하자드의 게임보이 이식 취소로 인해 다행히도 이따위를 기획한 인간의 생면연장이라는 감동사랑까지 남게 되었네요 모든 시리즈를 통틀어 실사 시네마틱으로 제작된 바이오하자드1의 인트로 영상은 하마터면 미국에서 출시 당시 검열로 인해 미국 최초 성인등급 게임으로 나올 뻔했는데요 팔다리가 뜯기고 시체가 산처럼 쌓여있으니 프리패스 한번 적절하게 시도해보려다 칼질만 왕창 맞고 나서야 허가를 받게 되는데 나중에 노편집 버전인 레지던트 이블 디렉터스 컷이라는 명칭으로 발매가 되지만 노편집이라고 해놓고 초기 출시 당시에 편집 버전인 인트로가 들어가 있어 캡콤의 신뢰도만 떡락하는 훈훈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미국명 레지던트 이블이라는 명칭의 의미는 캡콤의 홍보 전문가였던 크리스 크레이머의 인터뷰를 통해 의미가 어느정도 밝혀지게 되는데요 한창 캡콤 미국지사에서 바이오하자드의 홍보를 구상 중이었었는데 바이오하자드라는 명칭은 이미 m s 도스 버전의 게임으로 나온 뒤였고 비슷한 시기에 동명의 뉴욕 하드코어 밴드가 활동하고 있었기에 할수 없이 타이틀을 변경해야 했는데요 고심 끝에 캡콤의 홍보부장은 바이오하자드의 미국 타이틀을 위한 콘테스트를 열게 되는데 결과는 아시다시피 레지던트 이블이 우승하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바이오하자드 1의 주 배경이 맨션이라는 1차원을 말아먹는 0차원 논리가 먹혀들면서 당연히 쓰레기 타이틀이야 라고 외치는 크리스 크레이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레지던트 이블이라는 타이틀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인들 입에 파막 첵스를 쳐넣은과 같은 이 미국 타이틀은 지금까지 공포게임의 명예의 전당을 오르는 타이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파마첵스의 한계를 뛰어 넘어 다시 한번 공포와 즐거움을 선사하는 바이오하자드 시리즈 와인에 미쳐 짐나간 인간성을 되찾으며 레지던트 이블 2 리메이크 라는 또 하나의 기억을 만들어준 캡콤 그 인간성이 앞으로도 쭉 유지되기를 바라며 이상 바이와자드의 감동설 아니 우리가 몰랐던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질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